이들은 아직도 조선조 말기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에 멈춰있다고 아직도 이웃국가를 탐하고 있다고 이들이 한국을 또 먹을 수 있다고 국민을 선동해서 축창가로 최면을 걸려는 어설픈 사이비 가짜 신부들 아니겠습니까 전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20일 전북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지을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열었습니다. 미사에서 신부라는 자들이 바라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 자들이 도대체 성직자인지 정치 지망성인지 정치인의 탈을 쓴 성직자인지 성직자의 탈을 쓴 주사파 간첩인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들을 대통령에게 퍼부어댔는데 과연 이들이 성직자이기라도 한 것인지 성직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그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주성이다 탈원전이다 친북이다 하면서 나라 망가뜨리고 나라를 거의 북한에게 갖다 바칠 뻔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이 이 천주교 정의구현사 제단의 신부들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원래 꿈꾸던 희망의 나라였던 모양입니다 그때 문재인 시절에 아무 소리 하지 않던 자들이 이제 윤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시절이 그렇게나 그리운 모양입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이때 이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 김진아라는 신부는 윤 대통령을 마귀 뚫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더러운 영화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강언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을 대놓고 능멸한 것인데 성직자의 뚫린 입은 근거도없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유파 국민들의 눈에는 당신들 사제들이 더 마귀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얄팍한 지식과 단견 편견에 쌓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협소한 눈으로 감히 얄팍한 사제라는 권위를 빌어서 근거도 없이 대통령을 마귀 들렸다고 하는 이자들의 국민 선동을 우리가 언제까지 눈뜨고 봐야 겠습니까 셋째 미사주례를 맡은 김영식 신부라는 자는 민주노총의 간첩들을 체포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한미일이 함께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해상 훈련한 것을 가지고 독도 해상에 미사일을 날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신부라는 탈을 쓴 자들은 지금 간첩을 왜 체포했냐고 간첩 잡으면 안 된다고 지랄드립니다 북한의 핵무력이 완성된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한미일 집단 방어 체제를 도입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 제정신 아닙니다. 이 자들 북한에 부역하는 자들 아닙니까 중국이 한미일군사협력의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자들은 중국이 할 법한 비난을 자기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혹시 간첩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민노청의 주요 간부들이 간첩에게 포섭되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 지령대로 움직이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구호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간첩을 두둔하는 이 자들의 정체가 의심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부의 탈을 쓴 주사파 간첩이 아닐까 의심하는 것이 제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런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철학은 동색이라고 민노총 간첩들을 두둔하는 자는 그 자도 간첩이거나 최소한 간첩과 동일한 사상을 가진 자라는 의심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한미래 공동방어훈련을 하는 미사일을 비난하면서 왜 하루가 멀다고 날아오르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입니까 이 자들의 정체 정말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자들의 정체가 뭐 같으십니까 뭐 같아 보이십니까 넷째 윤 대통령을 토착외구라고 불렀습니다 토착외구라는 용어를 원래 사용하던 자들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토착외구란 북한 노동당 정권과 문재인 종북세력이 합심해서 자유파 애국세력을 공격할 때 쓰는 공통의 용어입니다. 한미일 동맥을 깨고자 하는 자들 자유대한민국을 공산하고 싶어 하는 자들 자유파 세력을 악마화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전술적인 용어가 바로 토착외구라는 용어라 그 말입니다. 국민을 친일대 반일로 분열시킨 다음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친일로 몰아가고 토착외구로 몰아가려는 용어인 것입니다. 천주교 정유견 사제단이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설명드려도 그들의 정체가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십니까 다섯 번째, 신부라는 자가 윤 대통령이 일본에 무릎 꿇고 굽신거리면서 사과를 구걸했다 치즈 오므라이스 처먹고 희낭낭거렸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일국의 대통령에게 처먹다니요 이 자들이 성직자면 뚫린 주둥이라고 아무 말 잔치를 해도 된다고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들입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곧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처먹는다는 용어를 아무렇지 않게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써대는 이 자들에게서 그들이 성직자인 것을 떠나 한 개인으로서도 그열팍하고 저렴한 인격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대통령 전용기 추락 기도하겠다고 말한 김규돈 박주환 신부도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일원이었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성직을 떠나 인간으로서도 인격 미달 함량 미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면서 성직의 길을 걷는 자의 민낯이 보통 사람의 인격만 도 못한 이런 모습이라니 한마디로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정의구현사재단, 이자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첫째, 이자들은 사재라는 권위를 이용하여 신도들과 국민들을 선동하는 세력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누구의 눈에도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일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 것입니다. 둘째 이 자들은 바티칸의 입장과도 다른 길을 추구하는 자들로 보입니다 지학순 주교와 김수환 추기경 등 과거 독재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던 천주교 지도자들이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이제는 민주주의가 정착 되었으므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입장과도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정의구현사지단은 천주교 교회법상에도 근거가 없는 불법사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이 천주교 내부의 일부 시각이기도 합니다. 셋째 이들은 성직자라는 권위를 이용하기 위하여 종교계 카톨릭에 잠입한 주사파 유사세력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운동권 주사파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이 나라를 주도하는 데 힘을 모아 주려는 여러 주변 세력들 중 하나라는 견해는 특히 최근 간첩들에게 포섭되어 북한 노동당에 보고하고 외치는 구호마저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 구호 그대로를 외쳤던 민노총 주사파들을 두둔하고 났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는 견해입니다. 수많은 신도들의 신앙적인 고민과 아픔을 해결하고 위로하고 그 영혼을 천당으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성직자 역할과는 동떨어진 자들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오늘 윤 대통령이 인용한 윈스턴 처칠의 명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죽창가를 불렀던 자들, 북한이 사용하는 토착외구라는 용어로 대통령을 욕보이고 자유파 국민들을 저격하는 자들, 반일감정을 일으켜서 국민의 분노를 일본에 향하게 해서 반일감정으로 정치 선동을 하고 선거를 치렀던 자들 그들은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에 우리의 아들딸들이 살아갈 풍요로운 미래 대한민국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든 우리 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 아들딸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떻게 망가지든 상관없는 자들 이것이 주사파 운동권 정부 문재인 이라는 악의 축을 만든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이들을 도왔던 민노총, 시민단체의 탈을 쓴 유사 친북단체들, 성직자의 이름을 팔면서 친북구호를 외치는 신부들, 이들이 누리던 암암리에 들어오던 경제적 지원, 돈이 끊기자 슬슬 부하가 치밀다가 급기야 광분을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닙니까? 제가 너무 아픈 것을 찌른 것입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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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잡아놓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 외환 문화관광 반도체 양자우주바이오 공동연구지원 산학협력 r&d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분야의 물류협력 지소미아의 복원과 함께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공조, 한일 간 협력할 분야가 이렇게나 엄청난 규모입니다. 1965년 한일협약을 이끌어낸 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의리였지만 지금 기술강국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때의 의리 위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에서 금기시대던 일본 문제를 정면으로 치고 나간 윤 대통령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상 세계사적인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은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도 이재명도 문재인도 엄청나게 배가 아플 겁니다. 막상 이번 일본 방문과 그후 일어날 일들을 보니까 당장 자기들이 비난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일 관계의 효과는 대단하겠거든요. 그걸 모르면 정신들이죠 알면서도 그 짓을 하는 이 인간들은 그래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배가 안 아프겠습니까 자기들이 못해서 배가 아픈 것이죠 그래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열심히 찔러대는 것입니다 처칠의 명언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 처칠의 명언을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 김주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